명상의 희열만 느끼다 나오시면 늘그 모양입니다. 명상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현상계는 요 명상 없이도 버텨낼 수 있어야 돼요. 명상해서만, 명상해야만 여러분이 산다 그러면 아직 하수입니다. 고수는 명상 없이도 이미 참나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명상하고 안하고 상관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해서 바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깊은 명상에 이런 거 집착하지 않아요.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총 또 받는 거고, 그건 그것대로. 하지만, 명상에, 깊은 명상에 안 들어도 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욕심, 욕심을 어떻게 양심으로 이기라고 다 지금 나한테 정보를 주는데 요거 못 따르면서 명상을 찾는다는 건 엉터리입니다. 아시겠죠? 매순간 매순간, 명상에 들건 말건. 지금 여러분이, 어, 지금 홈쇼핑에 어디 들어가셔서 막, 물건에 막 탐욕이 일어나서 죽겠는 상황도 마찬가지. 이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 요 언제든 어디서든 지혜롭게, 지혜롭게. 깊은 명상에 그때 못 들죠. 마음이 이미 그막 지름신이 막 강림해 있는데, 지름신이 강림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거아세죠 거기서 지혜로운 생각할 수 있어. 요 아공, 복공, 구공이 평소에 딱 머리에 박혀 계시면요. 그 짧은 순간에 지름신과 함께 지를, 신나게 지를 때도 여러분 육바라밀 크게 어긋나지 않게 지릅니다. 그게 진짜 깨어있는 거죠. 깊은 명상에 들어야 된다면 여러분 못 살아요. 아, 뭐 밖에 나가자마자 친구가 바로 폭탄, 뭐 팩트폭격 날리면 여러분 또 5분 명상하고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바로 욕하면 바로 육바라밀로 거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선이에요. 제가 육바라밀 안에 있는 선은 깊은 명상만이 선이 아니고 그것도 선이지만 정신 차리고 있는 게 선이에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있다가 뭐가 날아오면 육바람일로 탁 쳐내는 게 선이에요. 그럼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명상을 안 하네 라고 할 수도 있죠. 늘 정신만 차리고 사니까.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다 육바람일에 맞아요. 근데 그, 그 옆에는 하루 종일 막 12시간씩 삶에 들어요. 근데 입 열면 육바람일 어긋나요. 그렇죠? 넌 입을 다물어야겠다. 준호 잘때 천사죠. 애들 잘때 천사죠. 입 열면 막또막 막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 그럼 입 다물고 있으면 도인이라는 게참 슬픈 일 아닙니까? 도인. 저분 훌륭한 도인이셔. 근데 입 열면 사람들이 떠나요. 아, 이상한 말만 하니까. 가능합니다. 왜? 육바람일 중에 한 덕목만 개발한 경우. 다 가능해요. 보시, 막 나눔. 막 옆에만 가면 뭘막 자꾸 앵겨요. 막 주고. 불편해서 못 가겠어요. 자꾸 막 보시 뭐 갑자기 뭐 입던 양말 벗어서 죽음 <웃음> 됐다고 해도 아니라고 나는 보시를 해야 내가 사는 맛이 난다고 보시 성애자예요 아시겠어요? 보시 성애자입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도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왜? 분명 이것도 도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지랄 같은 거예요. 진리 중에 한 귀퉁이를 잡고 있으면 분명히 진리에서 오는 자명감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찜찜함이 커요. 왜? 한기층이만 잡았으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자기가 오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분명히 자명한 게 있거든요. 내가 옳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찜찜한 데도 불구하고 그 자명함이 있어서.